바텐더 잡으러 갈게요. 어차피 바텐더나 무이나 똑같긴 한데 모르겠어 나도. 나 열두시에 없는 거 알고 과감하게 하는 이분. 나, no. 너. No. 절레절레네요. 일단은 이거 내리고, 선판제 무조건 하겠죠. 얘들 특성이 무조건 선판제라. 음. 가속술? 아? 음,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, 뭐. 됐다 치고. 무슨요야 나는 약간 비, 레, 배터리 없어가지고 핑튀요그래에 기능적 문제가 아니고 야, 배터리가 없어서 핑튀요아이왜 <웃음> 안맞아 이거는 존나 어이없어 이거는 온나인 이번에는 생랭을 좀 많이 해가지고 배터리가 좀 많이 들었나봅니다 아 근데 뭔가 무빙이 뭐지? 움직이는 게 뭔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아이패드 말고 그 작은 그냥 휴대폰으로 써야 하나?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음에는 만약에 휴대폰이 또 바뀔 기회가 있다면은 음. <웃음> 아이패드로 아이 폰으로바꾸 h o 습니다 p h o n e iPhone, i p h 행동 속도 진짜 느리다. 무슨 군뱅이가 기어가도 이거보 빠르겠다 응. 군뱅이가 기어가도 이거보 빠르겠어 진짜로 갑이 없어 자무희 변제 합시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무희 변제 또 해줘야죠 나 빨리 구출하라고 압박 넣어주고 압박면접이지 압박면접 길마 어 길막 안되네 까비 자 이건 무이 때리고요오 어, 좋았다 이건 약간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어, 좋게 나왔네 와 어, 이거 <웃음> 나안들어갔잖나이 쌍쌍바야 아이폰도 데이터 아닌 핑트여요 대체왜 나도 아이패드.. 아이폰으로 갈아타?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아 그럴까 근데 야 진짜 근데 아이패.. 아이.. 아 iOS로 그냥 갈아타는 것도 솔직히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들긴 하. 왜냐면은, 그게 있거든요.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그, 파일을 주고받는 게 개까다롭단 말이에요. 까다로워가지고, 뭔가 또 다른 거를 해야 해. 어. 그래가지고, 좀,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. 음 확실히, 아, 아이폰으로 갈아타면은 그런것도 없어지니까 또 좋지 않은가 싶기도 하네요 애들 둘다싫어하는것 같은데 음. 아 치료면 안되는데 4펀 굿 음, 일단, 둘 다, 안무지게, 국밥 마냥 든든한 치료를 하셨으니까, 묶도록 하겠습니다. 괜히 안 묶어도, 풀피라, 뭐, 딱히 무서울 것도 없고. 용병님 저기 뒤에 숨어있는 거 보이니까, 빠르게 따라가서, 고출 하도록 해 줍시다. 아대 써가지고 고출 하겠죠, 그러나. 빨리 고출하면 또, 저도 이득이라. 음. 텔레포트는 안 쓸게요. 아, 내거는 좀 뭐라 해야지, 좀 그거다. <웃음> 좀 난관이다. 블리스를좀 적당히 할 거야. 하는데 여기 얼마 안 들어왔거든요. 음, 그래서 텔레포트 할게용. 빰 너.. <웃음> <웃음> 어.. 아속 빠른 친구로만 게임해가지고 이씨.. 답이 없네 이거 이거는 진짜 미스다 진짜 크다 이거 <웃음> 어? 감사아 아 돼. 아, 이플래시가왜안 맞은 거야? 정말로 너무 하시는. 그래도 용병을 잡는다 이제, 근데 약간 또 의미가 없진 않고 없지 않, 없지 않은 그거거든요. 용병을 잡... 잠... 아 근데 흙으로 있을걸 그랬나? 이 운영에 성공하려면은 흙으로 돼야 하거든, 내가. 배구를 으로바꿔버리면 공속이 너무 느리다보니까 영... 의미가 없어지는데 아드가? 여잼 일로와. 오 좋았다. 오케이 무위 봤어요 저 무위 봤어요 용병이랑 있는데 용... 제가 방금 무위를 봤거든요 개발은뭔 그 뜻이냐면 은 문이 열리려면 최소한 20초는 있어야 한다 이러면 용병이가 저기 숨어있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일단 어떻게 하느냐 면 일단 문부터 한번막아줘문 <웃음> 막아야 해. 못 막으면 서 그리고 용 문을 쫓아가요. 아들 네, 쓰겠죠. 안 써? 뭐지? 지금 뭐안 쓰면 죽는 거고. 아, 핑 튀어. 지금 핑 튀는 거 보여? 존나 핑 튀네 진짜. 아, 적당히 핑 튀어야지 그냥. 아, 나. 아, 핑좀 그만 튀어 그냥. 오두막, 그, 작은 집, 아, 작은 집 옆으로 무희가 갈대밭에서 뛰어가고 있던데.